네 안녕하세요 보안카메라 안전도우미 강종원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500a 센서경보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답타 하고 이 리모컨 작동 방법과 동시에 아답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을 이렇게 받아 보시면 저와 같이 구성품이 3개 들어있는데 잘 보시면 12볼트 입니다 이게 12볼트 이 아답터를 풀어 보시면 이와 같이 12볼트 전용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주의 요망 12볼트 2A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보셨죠 그래서 이 아답터를 여기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연결하시고 이220 콘센트에 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현장 외부에 설치하실 때는 이 지금 연결 단자들이 있는데 요 연결단자 내부에 이 뭉퉁한 아답터를 속에 집어 넣어 버리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수 스피커이기 때문에 500의 센서 경광등은 방수 스피커 기 때문에 비가 들이닥치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광등이고, 이 아래 부분은 스피커입니다. 근데 이좀 고까지만 굉장히 기능이 다양해요. 센서가 작동이 되면 경광등이 반짝반짝 거리고, 이 사이렌이라든가. 미리 사전에 등록해 놓은 음원이 나옵니다 좀 이따 그 음원은 바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작동이 쉽게 쉽게 되는지 먼저 그러면 테스트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에게는 크나큰 꿀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약식으로 제가 미리 연결을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보시면 오른쪽에 그 콘센트가 있습니다. 이 콘센트에 제가 연결을 합니다. 자, 콘센트에 연결을 했어요. 아, 예,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전광등하고 짜이든 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리모컨있죠이 리모컨을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은 온과 오프입니다. 자 잠시 꽌치. 아웃 꽝지가 저는 쫑국말을 못합니다. 관에 들어가서 꽝지 죽었어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좀 이따 탁키면 하지입니다. 하지 감자 먹어서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잠시 꽌치. 아웃 자 주목하세요. 이 빨간게 꽝지 하지 관속이 들어가면 죽었고 다운입니다. 그리고 하지 킬때 온옵 온 시킬 때 하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단전의 매뉴얼을 보시면 구입하신 분에 한해서 설명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은 볼륨상볼륨업 이죠 그리고 볼륨 마이너스 다운 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좌측 우측이 있는데 다음 음원이 나오고 또 이후 음원 다음 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광등 하고 소리 이 음원이 계속 나오거나 사이렌이 나올 적에 사이렌이 듣기가 거부가 다 그럴 경우 이제 경광등만 울려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이보링볼트을 최소화 시키면 이 경광등 불빛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또 사이렌만 나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매뉴얼을 자세히 보시면 구입하신 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전문성이 좀 이제 가미된 부분인데 이 전원이 DC 전원 12V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답터가 제공이 됩니다 국산 아답터입니다 12V 2A 아답터예요 이걸 결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이제 아답타를 새걸 한번 작업을 해드립니다. 이 뒷면을 보면 이와 같이 나사가 4개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일단 읍니다 보여드릴까? 네. 이속에 공간이 널널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뒤 시전은 건전지를 1.5V 8개를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건전지 케이스를 속에 집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넙직하죠. 이걸 응용해서 완전 TC 전원, 건전지용으로, 휴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선을 안쪽으로 뺍니다. 잘 보셨죠? 그리고 아까 이 아댑터, 아댑터 끝 부분을 재단을 하시면 12V 입니다 이, 이 아답터는 그 부분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와 같이 접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P 실선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실선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 굵직한 부분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플러스 그러면 너무 길면 쇼트나니까 좀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정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보입니까? 검정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플러스는 빨간색이겠죠. 그래서 가운데 이 부분 이 두툼한 속에 있는 심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결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결속을 해서 연결해서 아답터를 뽑으면 되겠죠 근데 이 방수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답터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연결을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 드리고요 자 마이너스 부분을 연결합니다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이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테이핑을 깔끔하게 테이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같이 테이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테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도 테이프를 아끼지 말고 결속을 확실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답터가 속으로 들어가겠죠 이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배선 연결을 좀 이따 할거예요자 지금 직접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설치어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자리를 좀 키워볼게요 자, 보름을 낮춰보고요 그래서 관쪽이 관측, 들어갔습니다 죽었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이 아다타를 다 집어넣고 이 선이 아다타를 지나서 이 콘센트 220으로 오는 선은 220선 입니다 이 교류 ac 전원이 되겠죠 그러면 좀더 작업하기 용이하게 한 멀찌감치 재단을 합니다 저 아까 부분에 연결이 돼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안속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이바깥의 부분이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코드가 이쪽 220 꽂는게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 튜브 를 빼고 이쪽 부분을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넣기 전에 제가 미스를 했는데 이 부분을 먼저 관통시켜 놓고 네, 그리고 여기를 집어넣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방수캡입니다 방수캡을 마지막으로 딱 고정을 하면 비가 오더라도 튼튼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교류 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테이프를 테이핑을 테이프에 아끼지 마시고 테이프는 참고로 3M 정품 A급 테이프를 사용을 하세요. 다른 부분 저가형 테이프는 테이핑이 벗겨지거나 또는 제대로 부착이 접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끼지 마시고 이게 쇼트날할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제 처리를 테이핑을 확실히 하시면 되겠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습 완전히 이렇게 이제 테이핑하시고 주고 넣습니다. 주고 넣고 나서 아까 와 같이 다시 제 자리에 이 볼트를 채워서 넣으면 되겠죠 굉장히 쉽죠 네 보이시죠 이렇 해서 4개의 볼트를 채워서 넣습니다 를 채워서 넣고 다 됐습니다 간단하죠 네 4개 볼트를 채워 넣으세요 시간 관계상 지금 지금은 채웠는데 4개를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콘센트를 꼽습니다 네 꼽았어요 네잘 됐습니다 하기 감자 먹어서 이게 켜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리모컨이 5m 이내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켜거나 켤수 있다 그랬죠. 관지하면 아웃입니다. 관속에 들어갔어요. 하지 해서 이제 엽니다. 하치. 하지 해서 열고 그 다음에 사이렌이나 스피커나 이런 부분을 동시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및 원한 음을 듣고 싶을 때는 세번 예, 보통 모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세 번을 누릅니다 네, 추가 모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앞에 센서가 감지가 되면은 이제 경광등과 사이렌이 동시에 감지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잠시 대기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테료가 부과됩니다 소리를 줄여놨는데 이제 소리 보륨을 올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소리 보림을 줄여놨는데, 보림을 이와 같이 올리시면 탁탁탁탁이탁탁이이탁탁탁탁이이탁이이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이탁탁이탁탁탁탁탁이탁탁이탁탁탁탁탁탁이탁탁탁탁탁탁탁에이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또는 스위치로 원격지에서 작동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선 이 리모컨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주야간 또는 어 보림 조정을 해서 경광만 깜빡이게 할수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우측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궁금한 내용 있으면 수시로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안전 도우미 웨이트로닉.co.kr에 들어오셔서 어 자세한 내용을 또 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